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하하하하. <웃음> 안녕. 그런 게좀 있다네요. 작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필코 저지하십시오. 지금은 저는 이제 신유피트로 좀 하고 있는 편이고. 아, 아, 30 밑으로 바꿨나, 다시? 아야. 유블링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큰 차이는 잘 모르겠네요. 부산해야 돼. 뭐야? 에이아 개구탕호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케이. 몰랐네. 와, 언제 같아? 쪽서 클리어게. 아, 족발 어, 아무거나 조레대대 먹고 싶다. 콜라겠다, 거리. 어우 왜? 어, 차하차알니 발가락 주면서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시간이 많구나. 어? 왜 우리 편에다가. 연마 말고는 32기가가 아니 32 테가 훨씬 낫더라고요. 지금 제가 아까 세팅 어떻게 했더라. 제것 다시 한번 봐볼게요. 나비 추천 감사합니다. 나비 추천 감사요. 이게 왜냐면 윈도우 10에 맞는 그. 비트 색깔이라서 그럴걸요 저도 그래서 그거를 어 정확하게 지금 막 분석을 한 적이 아직 없어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해보고 잘 맞는 거 써보려고요 둘 중에 뭐 테스트 해봤다가 잘 맞는 거 쓰는 게 최고겠죠? 감정보소 와리갈스트 저런 플레이 하시는 분 좋아 뭔가 범상치 않은 플레이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강키죠 난이마시만 같는데 이렇게 이요 황소 불개피? 아니고 와 이게 반뜨네 나 어시 하나만 줬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어시 하나만. 아 <웃음>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형님, 여름 지나가는데 선풍기를. 황소불 대피에. 그래서고 아왜저 어시 어, 아 역시 항상 내가 반 치면 어시가 안 생겨요 와 아쉽다 호랭된님이영 혹시 제 어시 좀잘 잡아주실 분 있나요 이 방에 수비 환영 진짜 투스나 입장에서 어시 잡아준 사람 그렇게 고맙울 수가 없더라. <목소리> 어 갑자기 이렇게 튀냐? <웃음> 아, 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우, 이렇게 뒤, 가 뒤를 잡기 힘들지 예, 네, 별이의 요청으로. 손잡았죠? 어우 제가좀좀 뭐좀 거세졌다 우리도 질수 없지 어이 게 마무리가 안되네 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이거 8킬경대서 지금 3킬사대스하고 있네. 감자와 진짜 이거. 도이지않나 이거, 그래. 일로와세요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리버 오피 제가 제일 처음 옛날에 그온 게임 넷그 프로 구단끼리 프로 구단이었나 그 당시? 하여튼 그 리그 대회하는 걸 봤는데 그때 본게 어게인 비키랑 리버 딱 그렇게 두팀 붙고 있는 거 봤었거든요. 처음 경기를 본게 리버는 근본이죠. 뭐야? 오 깜짝이야. 아 이거 설 해야 되나? 설 안될 것 같아.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아 타이밍. 이게 봤던데. 폭탄이 미션에 대한 실패. 와 근데 거의 거의 한 진짜 십몇 년 지난 일인데 다그 기억이 잘 하시네요. 확실히 그 당시 임팩트 있었던 분들은 그치. 거의 뭐 스페셜포스의 상징격 아닙니까? 에케는 뭐.. 그좀 많죠 에케도 전 개인적으로 에케소 중에서는 코벤님을 좋아했거든요 한창 제가 에케 하단 시아요 바로가지 바로가지 알아러 주면서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옵션이? 아군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해보경은 짜노. 이거 끝나고 합에까지못할 텐데. 마스코트가 되고 싶다고. 스포에 스포에서 지금 스포면 가능할 걸? 아닌가?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본다. 열심히 하면 지금 스포에서 뭐 1등도 아니고 에이스도 아니고 마스코트 정도면 괜찮나? 마스코트가 살짝 꼭 최우선이 실력이진 않잖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니다. 가리막님, 안녕하세요. 태성님, 안녕하세요. 맞아요. 그 피마에서 드래곤플라이를 이겨나면서 이겨실시참 못하셨으면 지금은 좀 아이디 살릴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두구병님이 별이하고 침을 있으셨구나. 지금도 행 많죠. 여전히 있죠. 그런 벌레들은 진짜. 야. 뭐야. 와우. 반판이셨구나, 아까. 황소형 접배 짜잔.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으로 올라가. <목소리> <목소리> 아군이 승니다가 <승리하였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회복경 샤샤 쳐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같이 못 가게 됐다